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오늘 찍을 내용은 저한테 보내주시는 선물들 가운데 사슴으로 관련된 굿즈들이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았다 이런 또 메시지도 전달해드리고 어떤 종류의 사슴 굿즈들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려고, 뭐부터 보여드릴까요? 일단은 컵부터 보여드릴게요, 컵. 자. 아, 여기, 이렇게 하면 보이나? 내 얼굴이, 어, 어, 보인다. 자, 보이시죠? 사슴 컵이에요. 컵. 짠. 엄청 예쁘죠? 불이 안 들어와요, 지금. 이거 USB를 꽂을 수가 없어요. 직접이거 만드신 것 같아요, 보니까 그리고 야, 너무 귀여워요 그릇인데요 야,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, 다른 색깔 자. 아침에 그냥 시리얼 같은 거 시리얼 같은 거딱 먹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사슴 <웃음> 진짜 사슴이었어요, 진짜 사슴 내가 숨어야... 오케이, 맞았어, 포커스 진짜 진짜 어 진짜 사슴이 이렇게. 자자자자자어요 그리고 막내. 차표 포커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나? 어 아. 아. 그래요. 사람들 이렇게 손바닥을 대는구나. 아, 나 알았어. 유튜버들이 왜 손바닥을 이렇게 대는지 알았어. 네, 이기 듣고 있어요. 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와 진짜 너무너무 너무 예쁩니다. 너무. 이거 손바닥 안내도 되겠지. 이렇게. 이게 비누예요. 이거. 크리스마스. 이게 버스, 벌써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짠. 비누예요, 비누. 감사합니다. 잘 사용하겠습니다. 어... 티셔츠인데 아 후드티요. 후드티. 티셔츠도 있고 후드티도 있는데. 자. 훗. 짠 전. 너 티셔츠. 그리고 얘는 티셔츠 옆에 보면 이렇게 민트라고 또 적혀있죠 민트.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게 브로치인가 봐 브로치 인옷 같은데 겨울에, 가을에 코트나 이런데 달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거지? 아니야 짧아서 목에, 머리에 매는 거 아니야 아! 이렇게 하라고? 이걸 왜, 왜 목에 뿌리는 사람이 어있어 뭐 아, 아니야, 왜 이렇게 못뿌리고있어 이렇게 묻는다고? <웃음> <웃음> 장난해 지금? 이건 아니지 여러분 정체와 용도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뭘까요? 이거 어디다 해야 되는 걸까요? 자응 어, 이렇게 생겼어요 어,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<웃음> 너무 귀엽다 저요? 뿔이에요 뿔 의자 낮 카메라를 올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촬영 중에 옮길 순 없고 고맙습니다 아유. 짜, 오, 이게 좋네. 이거 뿔이야, 뿔. 다섯 뿔. 올해 크리스마스에 쓸수 있겠죠, 이거? 이 주방용 이 주방용 슬리퍼 같은데 아직 아까워서 택도 못듣고 있어요. 슬리퍼.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뭐 슬리퍼인데요. 여기 아주 예쁘게. 사슴, 요, 귀여운 사슴. 와, 이쪽, 진짜 귀엽다. 어, 다리 벌리고 있어. 아, 아, 사슴이랑 제 이름이랑 이렇게 해주셔가지고, 커스텀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. 아, 너무 귀엽네. 자, 이거는 컵, 여름에 이제 음료수 갖고 다닐 때, 이거 되게 좋아요. 여러 그거 아세요? 우리가 아이스 커피 같은 걸 먹을 때, 컵에 그 슬리브 이렇게 꽂아서 먹잖아요 뜨거운 데다가 이 슬리브를 보통 꽂아서 먹는데 차가운 컵에 이걸 꽂으면 얼음이 덜 녹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데 그릇 종류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팬분께서 사슴 세트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접시요 사슴 접시 어,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엽다 얘도 접시 사실 접시입니다 <웃음> 왜 이렇게 뾰로통하고 있을까요? 우리 이거 좀 있지 않요 차서 보여주겠 우짜 우짜 우짜 짜자 굿즈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 이름 사슴 모양이 훗! 제 이름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슴에 관련된 어 굿즈들 그리고 뭐 접시 뭐 등등 많은 물건들을 아주 정말 정성껏 잘 보내주셔서 집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장이나 이런 데다가 너무 귀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로 다 보관을 좀해 놔야 될것 같아요 시간 있을 때 정성껏 보내주신 물건 하나하나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음 혹시 받으셨냐, 이런 질문이 깨질까, 아니면 제가 받았을까,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, 사무실에 이제 물건이 오자마자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,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집으로 오니까요,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, 어, 저의 뭐 별명이자 애칭인 사슴에 관련된 물건들을 좀 여러분들께 <웃음>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. 집에서 이렇게 쿡방 말고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이렇게 아 크으.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 마지막 여기 훗 네. <목소리도> 아, 의자 훗 의자가 야 사슴이고 아 저기 저도 갖고 와야겠다 갖고 온 김에. 갈 때는 빠른데, 못때는 느리다는 건 무겁다는 뜻이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세트. 자 <웃음> 의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의자까지 앞으로 어, 잘 보관해서 눈으로도 보고 직접 사용도 하면서 잘 사용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 총초